거예요. 자 11자로 쓰셔서 우리 스쿼트 먼저 10번씩 해보실게요. 내쉬면서 쭉엠흐엠 엠. 들이마시고 흐엠둘셋 좋아요 또엠 머리 길어지세요. 쭉엠 무릎도 위아래 길어지시고 엉덩이 쫙 뺐다가 위로 길어지시고 둘쭉엠 가닥, 앤, 쭉, 두번 더요. 아홉, 앤, 둘, 마지막, 앤, 길게. 그 다음 와이드 스쿼트, 우리 넓게 아웃하시고 무릎이 두 번째 발가락 방향 열 번. 다운, 앤, 업, 앤, 둘, 앤, 팔 이렇게 피셔도 되고 위로 만세하셔도 되고 허리 손하셔도 돼요. 그 대신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게 납작하게 내려갔다가 납작하게 올라오세요. 계속 엠 둘, 나엠 일어날 때 양다리 발바닥 똑같은 무게 중심으로 밀어서 일어나세요. 둘, 엠. 마지막, 다운, 엠키 커지시면서 좋아요. 한 다리만 업해서 와이드 스쿼트 10번씩, 둘, 엔. 괜찮아요? 엔. 셋. 둘엠포 좋아요 둘엠엠 앤, 앤, 길게 두 손에 조금 심심하시면 생수병이나 웨이트 가벼운 거 드시고 해주셔도 좋고요 둘두번더 아홉 엠둘열엠 반대 다리 바로 연결 업엠 다운 엠 길게 둘 엔 발가락을 세워서 하실 때 발목이 뒤로 넘어가지 않게 엄지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무릎은 항상 두 번째 발가락 방향으로 열려지게요. 좋아요. 세 개만 더. 엔. 여덟. 둘. 엔. 아홉. 둘. 엔. 열. And, 좋아요. 자, 이번에는 복합적인 운동 하실 거예요. 와이드 스쿼트 하시고 한쪽으로 런지컬로 연결해 볼게요. 다운, 엠 컬, 엠 2번, 뿔리에 런지, 컬. 이렇게 10개. 앤, 셋, 앤, 나. 엠 컬, 앤. 좋아요. 엠 다섯, 엠. 두. 엠 여섯, 앤, 두. 엠 일곱 어깨기 멀리 안 힘들어 보이게 해 주실게요. 둘둘 n n 바로 반대쪽 하나 n d call a n 둘 n d call n 셋 n d call a n 넷 n d call n d 다섯 n d call and 여섯 n d call a n 일곱, 엠, 컬, 엠, 여덟, 엠. 자, 풀리할때 깊게 쭉, 엠, 둘, 힘들어도 깊게, 둘, 엠, 컬. 좋아요. 다리 좀 풀어주시고, 자, 이번에는 저번 영상에도 있었던 크리스 크로스 런지 스텝 하실 거예요. 매트 가운데 드셔서 한쪽으로 가볍게 크로스 점프. 하나, 엠, 쭉, 요렇게 16개, 둘, 앤, 둘, 앤, 쓰리, 앤, 둘, 앤, 포, 앤, 둘, 시선같이, 파이브, 앤, 둘, 몸 가볍게 뛰실게요. 살짝 살짝 쿵쿵 소리 나지 않게, 앤, 둘, 여덟, 앤, 여덟개 더요. 앤, 원, 앤, 쭉, 앤, 투, 앤, 쭉, 침착하게, 쓰리, 앤, 쭉, 4 and 손끝 길게, 5 and 길게, 6 and 길게, 7 and 길게, 8 and 좋아요. 잘하셨어요. 호흡 고르시면서 자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우리 앉아서 롤링으로 등 스트레칭 마사지 같이 하실 거예요. 호흡 아시죠? 들이마시면서 넘어가시는 거 뒤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up, and, 다시 들이마시고, two, and, 들이마시고, three, and, 들이마시고, four, and, 들이마시고, five, and, 우리 롤링할 때 아시는 것처럼 다리 반동 쓰지 않아요. 몸으로, 복부로 롤링하시는 거예요. 다리 치지 않게, 음. and, last, time. 좋으세요. 자, 다리 피시고 우리 스파인 스트레치 잠깐 해보실 거예요. 스파인 스트레치를 우리 롤오버 하기 전에 웜업으로 한번 해보실 거예요. 다리 피시고 앞으로 스트레치 머리부터 또르르르 후 인사하듯이 앞으로 등 흉추가 플렉션이 될수 있도록 드르르르 일어나시고 앤 호흡하시면서 투 좋아요 앤롤업 앤, 들 쓰리, 두루루룩 어깨 안 올라가게 귀엽게 멀리 해주시고요. 앤, 포, 쭉 흉추가 앞으로 넘어가게 자, 이번에 누워서 우리 롤오버 하실 거예요.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한 다리씩 위로 천장을 향해서 들어주시고 복부로 다리를 머리 위로 넘겨주실 거예요. 다리와 바닥이 평행이 될수 있도록 내쉬면서 천천히 목부터 하나하나씩 척추 하나하나씩 서클에서 이렇게 네번 two 올라가서 살짝 다리 오픈 내쉬면서 가슴부터 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씩 내려오시고 앤3쭉 오픈해서 올라갔을 때 어깨 위로 엉덩이가 올라가시면 안 돼요. 우리 견과 스파인 있는 쪽에서 목 밑에까지만 올라갈 수 있게 어깨보다 살짝 아래 무게중심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좋아요. 자 그대로 다리 내려놓으시고 만세한 상태에서 우리 롤업으로 앉아서 이제 준비하실 거예요. 내쉬면서 천천히 앞으로 스트레칭 한번 쭉 연결해서 우리 사이드 리칭 연결할 거예요. 그대로 그대로 한쪽으로 릴링 업앤둘 다리 폈다가 반대쪽 릴링 업앤 이렇게 열 세트 앤투쭉 and do c u l l and reaching up and do 온 몸을 다 쓴다 생각하세요 다리부터 손끝 길게 연결해서 and 쭉 시선 멀리 보시고 do and four 쭉 and do and 쭉 and do And five, 궁뎅이도 쭉 밀어 올려주세요. 둘, 뒤로 처져 있지 않게 엉덩이 밀어서 리칭. 둘, and six, 길게. 둘, and 쭉, 손끝 발끝 멀리. And t and seven, 쭉쭉쭉쭉. And t and 배꼽 쫙 당겨서. And t and eight, 쭉. a 들 d 밀어서 싹, a 두 세트만 더, a 나인 nine, 쭉, and, and 후, 길게, and, 후, a 쭉 들이 마시고, a 들 d 쭉 들이 마시고요 a 잘 하셨어요. 자 이번에는요. 다운독, 플랭크 다운독 하실 거예요. 스트레칭 하신 다음에는 플랭크에서 다운독으로 연결하는 이제 코디네이션 같이 하시는 전신운동 같이 하실 거예요. 7번 정도 하실 건데요. 쓴 상태에서 롤다운으로 내려가실 거예요. 그대로 앤 머리부터 또 르르르르르르르 손으로 걸어가셔서 플랭크 자세에서 a 인 d 티드 v e r t e d V, down d 걸어가세요. 다시 천천히 요렇게 일곱 번 and r o 내려가시고 걸어가셔서 플랭크 n 다운 n d 플랭크 n 다운 g 걸어가세요. 인 n 좋아요. <웃음> 앤 호흡과 함께 후 내려가셔서 플랭크로 자세 잡고 인벌티드 V 앤 플랭크 앤 인벌티드 V 앤 그대로 앤 주루루루룩 앤 다시 앤포쭉앤 and 걸어가셔서 플랭크 몸 탄탄하게 접고 몸 탄탄하게 접고 앤 그대로 앤롤 d roll up. 머리부터 내려가셔서 And 시고 플랭크 앤다운 d 앤 플랭크 앤 p 운 n 앤그대 l 인 up. And roll up. And roll up. And roll up. And roll 리 p And r o l 이 up. And r o l 판판하게 한번 해보실게요. And, d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쭉, and inverted V, plank, and 판판한 inverted V 걸어가시고 롤업, 쭈루루루루루룩. 오케이, 좋으세요. 자, 이번에는 엘보 플랭크로 우리 골반 트위스트, 몸통 트위스트 하시는 거 50초 동안 같이 해보실 거예요. 준비하시고. 목 길게 하세요. 시작. 하나. M. 그렇죠. M. 둘. 시선 조금 멀리 봐주시면 오케이. 경추 길게. 척추 길게. M. 둘. M. 흐. M. 흐. M. 흐. 허벅지 안쪽이 서로 어, 힘이 붙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다리 벌어지지 않게 몸 하나로 만들어서 골반을 트위스트. M. 트위스트, 엔. 가능하시면 골반이 바닥에 터치될 수 있도록, 둘, 하나, 엔, 둘, 호흡하시면서, 후, 엔. 귀엽게 멀리, 엔, 후, 엔, 후, 엔, 후, 후, 후. 10초만 더, 엔, 나, 엔. 짐착하게, 둘, 엔, 둘, 엔, 나, 엔. 오케이. 그대로. And 무릎 꿇고 잠깐 홀드 하셨다가 쉬실 거예요. 준비, n 들 쭉.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요 그대로 다운도 인벌티드 부위 자세에서 오른 다리나 왼 다리 한 다리 먼저 쭉 아라베스크로 들어 주실 거예요. 들어주신 상태에서 햄스트링을 컬에티튜드 상태로 왔다 갔다 해주시는 거 8번씩 반복 쭉그 상태 홀드해서 무릎만 접었다가 앤 그대로 피고 8번 2앤쭉앤3앤쭉앤4 귀엽게 멀리 쭉5앤쭉6앤 두개 더, 엔 세븐, 시선도 멀리, 에잇, 엔 쭉쭉쭉쭉 바꾸시고 바로 반대다리 쭉 들어서, 엔 밴딩, 엔 스트레치, 엔 툭. 자, 밑에 다리 뒤꿈치 최대한 바닥을 지그시 눌러주시게, 양쪽 다리 다 일을 하고 있어요. 밀어서 기대고 있지 마시고, 둘, 두번 더, 엔 세븐, 둘, 에잇 쭉 그대로 내려놓고 잠깐 스트레칭 하시고 쉬실 거예요. 그대로 서 있는 상태에서 우리 르르베 업다운 네번만 하실 거예요. 이 상태 하시고 그 다음 풀스쿼트 연결하실 거거든요. 그대로 몸통 일직선 머리부터 일직선 업 엔, 다운 앤 복부 앞으로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몸 하나로 만들어주세요 앤3 머리 길게 위로 누가 잡아당긴다고 생각하시고 앤4 앤 다운 자 뒤에 벽이 있는 걸 그대로 등 타고 내려간다 생각하시면서 스쿼트 앤 내려가시면서 자연스럽게 뒤꿈치가 들려 지시고요 그대로 뒤꿈치 든 상태로 그대로 밀어 올리실게요 계속 들고 계세요 뒤꿈치 앤투등 뒤에 벽이 있어요 그대로 등 쓸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괜찮아요 앤 쓰리 배힘 주시고 집중 자기 중심에 집중 하세요 앤쭉 머리 길게 앤 포드 앤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좋아요 다운 쫙잘 하셨어요 그 다음 이제 스트레칭으로 마무리 하실 거예요 엉덩이 대시고 바닥에 앉으셔서 편안하게 한 다리 밴드 한 다리 피시고 앞으로 스트레칭 하실게요 그대로 계세요 호흡 정리 하시면서 후. 포인플렉스 왔다갔다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후. 호흡 계속 그렇죠 내대 일어나서 반대다리 그대로 배꼽 길게 세웠다가 앞으로 좋아요 호흡정리 발목 움직여 주시고요. 자 이런 자세 할 때도 엉덩이 위치가 양쪽이 똑같게 떨뚤어지지 않았는지 한번 체킹해 보시고요. 일어나시고 다리 쫙피시고 그대로 앞으로 스트레치 햄스트링도 스트레칭 하시고 등 뒤에 허리 엉덩이 있는 부분도 다 릴렉스 해주세요. 그대로 발목도 스르르르르. 자, 이번엔 앞바다리 상태로 앞으로 그냥 릴렉스. 그 상태로 몸을 약간 회전하셔가지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돌려주세요. a n 이 자세가 만약에 타이트하시다면은 이마 앞에 요가 블럭이나 쿠션 놓고 릴렉스 해주셔도 좋으세요. 스르르르 일어나시고 호흡 정리하실 거예요 한숨 흐 잘하셨어요.